아니 우리가 코에다 보형물을 넣는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괜찮을까요 아침마다 잡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만지는데 여기 보면 원래 필러를 맞으면 며칠 지나면 자리가 잡히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만지는데 어떻게 자리가 잡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네이버 지식인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봐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해요 코필러 부작용 제목이고요 코필러 맞은지 3개월 돼 가는데 코필러 맞고도 자리 못잡고 계속 뭉글뭉글하고 안 만져주면 퍼져서 아침마다 콧대를 만져주면서 콧대를 잡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코가 엄청 붓고 만지면 아픕니다 이게 부작용인가요 그동안 아프고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이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원래 필러를 맞으면 며칠 지나서 자리가 그대로 잡히지 않나요 계속 만져져서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 맞을 땐 맞고 나서 콧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이분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퍼질까봐 잡아서 만져주고 모아주고 아침마다 만지고 그러다가 3개월 후에 콧대가 붓고 만져지고 아프다 그러는데 어떤 수술을 해도 이렇게 매일 만지시고 밀어 밀고 어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에 우리가 코에다 보형물을 넣는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괜찮을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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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지어짜면 여러분들 풍선효과 잘 아시죠 한쪽을 짜면 반대쪽 풍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동되면 그게 왔다갔다 하고 그게 퍼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필러를 맞거나 어느 필러를 맞거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필러 맞고 수술하고 괴롭히시는 분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만일 정말 뭐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필러를 시술 받은 곳에 가서 아난 여기가 좀 이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매일 스스로 만지고 밀고 짜고 그러는 것이 코필러나 어떤 필러에 있어서도 제일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명심하시고 그대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